아니면은 아 근데 사람 모이면은 행아웃도 한번 제가 방송 도중에 열 수도 있는데 <웃음>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음, 많이 슬퍼 <웃음> 여러분들이 오기를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림방송 자체가 많이 지루하긴 해요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면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어차피 제 방송의 본래 취지가 작업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방송이어가지고 어, 서로가 쌍방 작업을 해가지고 행아웃 대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림 관련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카페 같은 거 보면은 그림 그릴 때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혼자 작업하기 적적하니까 놀러 오세요. 같이 작업해요. 하고 링크 달아두는 그런 글들 종종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제 방송에 오실 때 항상 작업을, 작업하다가 힘드실 때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방송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려고 들어오시면은 많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프리미어 프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림 그리는 영상통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테니 열심히 배워보려구요 캐릭터를 대부분 저는 둥글둥글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스타일의 차이기도 한데 둥글둥글 둥글, 둥글 둥글하게 그려요 그래서 항상 구도를 이렇게 잡아요 제가 소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다음 원고 컷 저는 웹툰이다 보니까 다음 원고 컷 작업을 원활하게 이렇게 약간 앞쪽에 컷했던 그 소재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작업 타임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번에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웹툰 관련해서 이펙트나 뭐 이런 거 소스 다 아예 그 거기가 어디더라? 스튜디오였거든요 스튜디오에다가 소스 같은 거 기본 제공을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나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자료들이 풍부하면 작업하는 데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브러쉬 같은 거, 클튜 이런 거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확실하게 단축이 되고 또 고퀄리티의 그만큼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제가 그린 소스를 따로 제가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냥 다 직접 그리는 거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대신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소스 활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시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체감이 되더라고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커서 그래서 고퀄리티로 그뭐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웹툰을 읽다가 어떤 작가님이 배경 같은 거다 이제 놓고 보면 어 이거 배경 되게 잘 그리셨어요 작가님 뭐, 앞으로 열심히 또 건필해주세요 뭐 이렇게 잘 웹툰 연재해달라고 그런 응원글을 본적 있어요 <웃음> 아니 그 배경 스케치업 같은 데서 분명히 100% 샀을 텐데 사서 쓰는 건데 작가님이 창 배경을 잘 그린다고 찬양을 받을 봤다니그 사실이에요 스케치업 많이 쓰시죠 배경 그릴 때 그래서 거의 그 배경 소스를 그 작가님이 사요 그걸 사서 쓰지 직접 그리는 거는 많이 직접 그리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